뭐 할까요? 전문이랑 폭탄 중뭐 할까? 폭탄 가자! 자 폭탄강 가보겠습니다 폭탄강 안한지 오래됐거든 사실 내가 폭탄강을 잘안 골라 왜냐면은 별로 안 좋아 <웃음> 그러니까 이게 확정킬이 아니잖아 확정킬을 못 낸다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다른 오리들은 확정으로 그냥 잡을 수 있잖아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시체를 먹을 수 있는데 폭탄강 아니야 내가 원할 때 먹는 게 아니야 반갑습니다 하이 하이 어? 이쿤님 예? 어? 어? 잠깐만 나, 나, 나, 나, 나와보실래요? 나나 여기 누구 숨었어요? 여기 못 나오게 감시 좀 해주세요 어? 안돼 <웃음> 안녕하세요? 여기 누구 숨었어 여기 누구 숨었어 못 나오게 감시 좀 해야 될거 같아요 나 감시할게요 아 내가 폭탄을 주고 벤트 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 누구였더라? 얘 던전 속에서 죽었는데 한번님 네. 혹시 올라간 분 기억나시나요? 귀에 6번님하고 한 음. 분이 누구일? 10번 죽었네. 헬리컨이구나 6번님이요. 아니 근데 6번님 저랑 같이 아 아니 그 6번님 아니 6번님 6번님 혹시 구동인 스태어나셨나요 아닙니다. <목소리> 어 맞는 것 같은데 목소리 기억나는데? <웃음> 제가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. 아 누구였더라? 빨리 기억해봐요. 스파이 연살 파탄? 이거 펠리컨 킬 밖에 아닌데? 왜, 왜 이게 올렸지? 오래된 시체여야 되는데? 기억력 이슈로 기억이 안 나는데, 고동이에서 분명히 4명이 태어났거든요. 이거, 이거 못 찾겠다. 지금 중구 낭방에. <웃음> 저런 거못 찾아. 아니, 난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하는데, 그림이 그려지긴 하는데, 펠리컨이 이중에 있는 거거든. 아까 말했던 사람들 중에 오리가 죽었기 때문에, 그 중에 펠리컨 있는 거고, 오리가 죽었기 때문에, 사본은 이제 할 필요가 없고. 음. 기다렸다가 나 폭탄강이 이게, 이게 문제네 잠깐만 사보 사보 사보 문닫기 문닫기 문닫기 빨리 사보 문닫기 사보 문닫기 사보 빨리 문닫기 사보 제발 죽어놀이 문닫기 사보 좀 제발 해줘 문닫기 사보 해줘 해줘 문닫기 사보 줘. 1번님 알았어요, 알았어 알았어 1번예 네, 어떤거 알았어요? 같이 태어난 사람 아 얘기 들어봐봐 네. 같이 태어난 사람 둘다 죽었어요 둘다 죽었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1번님 어디갔지? 폭탄돌 놀랐다고 어디 뭐야 칵탄은 예. 죽었어요 아이, 누가 누가 들고 있어 누가 들고 있어 누가 고 있어 전 아니에요 폭탄 있어 오른쪽에 폭탄 있어 오른쪽에 폭탄 있어 오른쪽에 폭탄, 어, 폭탄 있어 일만 번 십사 번 십사 번십 펠리컨 같다 펠리컨 같다 십사 번 펠리컨이야 칼 있어 칼칼 있어 칼, 칼, 칼, 칼, 칼, 칼, 칼, 칼 없어 없어 없어 칼? 칼 없어 어머 좀식까 십사 번 펠리컨이라는데 네식 오케이 오케이 11번님이 14번님 펠리컨이고 먹었다고 해가지고 달려가서 중쳤습니다 창고에서 14번님 나왔고요. 대기실에서 제가 나오고 3번님이 지나가는데 3번님을 드시고 가시는 걸 봤어요.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? 아니야 확실히 봤어요. 전 모르겠습니다. 14번님 혹시 좀더 변론해 줄 거가 있나요? 저조간이에요 아는 조간이 있어요. 어? 아조간이 있어? 아뭐한아 뭐, 아, 전기 꺼졌을 때 1번 5번 후한명더있었는 5번 13. 5번님 아니면 1번님 중인데 아니에요. 제가 볼 때는 미리 어디 거서 받고 오신 거 같아 우리 같이 있을 때 15초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폭탄은 받았을 때 15초 간격으로 받는 거거든요? 근데 그 자리에 폭탄강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전기 꺼졌을 때 뭉쳐 있었어요 1번, 5번, 9번, 13번 뭉쳐 있었는데 폭탄강 웬만하면 그 자리를 뜨지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 없는 거 같은데 누가 받았죠? 폭탄 혹시? 질문이 있습니다. 이제 폭탄 받으면 바로 올리나요? 아니 아니요. 15초 최근에 15초 동안 받은 안에서 랜덤하게 올려요 아 그대로인 거죠? 네네. 그대로예요. 그대로. 아마도. 아마도. 그대로인 거 알고 있어. 나 폭탄 줬는데? 구버님한테. 왜안 되지? 위쪽에 혼자 계신다. 여기서 폭탄 주면은 그냥 강하, 강하시겠는데? 문 닫기 할까? 폭탄 주고선? 폭탄 주고 문 닫기 할게요. 폭탄강은 그렇게 해서라도 잡아야 돼. 이거 폭탄 대놓고 주면은... <웃음> 너무 들켜가지고... 구버님. 네, 도망 아! 문 닫지 마! 문 내가 닫아야 돼! 구버님, 조관이에요? 네? 조관이에요, 조관? 뭐라고요? 조관이에요? 네. 제가 조관이에요. 그래서 아까 찬반이 안 됐다고 했던 거예요. 굳지 마세요. 굳지 마세요, 듣지 마세요. 붙지 마세요 붙지 마세요 붙지 마세요 아, 아문닫기 쓰면 내가 못 잡아 여기 안에 5번 아 이런 못 잡아 제가 15초 받았는데 우드친 사람이 1번님 아니면 11번님이거든요? 아 걸렸어 이거 아 이거 싸보고 내가 썼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죽을 거 같아서 말하거든요 주, 저 4초 남았어요 34초? 폭탄을 9번님한테 넘겨 받았거든요? 제가 드렸는데요? 15번이 썰었어야 되는데 저거 그렇다면 1번님하고 11번님 중에 폭탄광이 있다는 건데 아 오케이 오케이 9번님이 받은 게 맞으면은 제가 스치긴 했거든요? 그 대기실 아래쪽에서 근데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9번님이 오셨어요 나는 좀 억울해 나 가만히 있었고 대기실에서? <웃음> 오지 말라는데 9번이 온거야 근데 이게 의심받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저 엔지니어고 싸보 죽은 오리가 썼어요 그리고 11번님도 독서실 왼쪽에 아리가리 하면서 저랑 조금 부딪히긴 했거든요 11번님은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? 전캐거입니다맞캐거 있나요? 없는 것 같고 11번님이랑 11번 둘다 지금 직업은 아무도 안 겹치긴 하거든요 9번님 겹쳤던 사람들 중에 또 없어요? 없어요 정확하게 9번님이 아까 전에 조류관찰자라고 했는데 그 시야 안 보일 때 누가 주고 간거 아니에요? 뒤에서 딱 가방에 넣고 간거아니에요 소매 넣기로? 나 땄네 폭탄 주고 문 닫았네 와.. 폭탄 주고 문 닫기? 이거 내, 내가 폭탄 가기로 그렇게 했어 난 <웃음> 11번님일 것 같은데요 11번님이 갑자기 어디로 가고 문이 닫혔거든요? 저는 아무도 미션을 안 하길래 혼자 미션하고 다녀요 근데 아까 아까 11번님은 없었잖아요 폭탄 가때 1번님 있었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? 보일러실에서 4명이 전기 꺼져가지고 그냥 뭉쳐있자고 서 있었거든요? 근데 전기가 꺼지자마자 바로 폭탄이 울렸어 우리가 뭉치자마자 울린 거라 미리 죽어서 딴데 도망간 거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럼 <목소리> 그래서 근데 일단 해야지. 아무튼 죽을 거 같아요 시보번이 직업이 뭐예요 저요? 저쓸원 이제 차원이야 인자 나 아, 죽으면 뺏어야죠 차원.. 아.. 무작위.. 무작위가 차원이야 그러면? 어, 모르겠네 무지러가야. 아 이거.. 이거.. 이거, 이거 그, 나는 아니어가지고 나는 아니어가지고 일단 죽을 거 같아요 네잘가안 나갈게요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혼자 고독하게 죽으십쇼 혼자 고독하게 죽으세요 <웃음> 고독하게 죽을 수 없어 오지 마세요 이쪽으로 <웃음> 혼자, 혼자 가서, 혼자. <웃음> 죽기 전에 혼자 가! <웃음> <웃음> 갈 거면 <걸> 혼자 가! <웃음> 아유, 종. 종을. 아유, 15번 죽었다. 아 이거 어떻게, 이거, 이거, 문 닫기, 종문 닫기 밖에 없어, 이거는 그 방법이. 아유, 죽은 우리 싸보 쓰지 마! 사모, 아, 채팅 치고 싶다. 싸보 쓰지 마! 싸보 쓰면 내가 어떻게 이기라고! <웃음> 문 닫기 싸보로 이겨야 되는데. 사복 쓰지 마세요 폭... 안 그래도 폭탄강이라 어... 서우단데 폭탄강이라 억울한데 사까지아뭐지누야 아, 아 폭탄 폭탄 폭탄 누가 폭탄 누구야? 왜 우리 다 아닌데? 오버 5번? 오버인아번이야 5번이야 5번이야. 5번이야, 5번이야 5번이야 5번이야 5번이야 5번이야 5번이야 5번이야 5야 몇명 살았지 지금? 한명더 잡아야 돼 지금 하나 잡았고 하나 폭탄 줬고 한명더 잡아야 돼한명한명더잡아요 저기요 폭탄 줬죠? 아니안 줬어 안 줬어요 저기요 가져가요 도로 가져가요 <웃음> 안, 줬어, 안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진짜 안 줬어 진짜 안 줬어 믿으세요 믿으세요 세상 거리두기 하시는 9번 님이 절 찍고 가셨어요 <웃음> 아니요 11번 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9번 님이 우리 폭탄 들고 쫓아와가지고 우리가 도망가는 길에 부딪힌 거잖아요 무슨 소리예요? 전 폭탄 근처로 간 적이 없는데? 그러니까 저랑 11번님이 불 꺼져가지고 T자에 서 있었는데 11번님 목소리 제 들었거든요 T자에서 근데 9번님이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실험실 쪽 해가지고 폭탄을 들고 내려왔어 그래서 1번, 11번 도망치는 도중에 그때 마주친 것 같은데 지금 폭탄 누구누구 있죠? 그러면? 지금 9번님 지금 폭탄에 죽었고 본인이 폭탄 있다 있나요 혹시? 없어요 네 그럼 제가 아니죠 왜냐면 내가 폭탄 강의였으면 내가 5번님 방금 전에 터치하고 왔거든요? 그래서 그때 폭탄이 떴어야 되죠 근데 5번님 지금 폭탄 없죠? 없어요 폭탄은 받았을 때 투표 올리면 본인이 폭탄을 받았습니다 하고 떠야 되잖아 근데 안 떴죠? 근데 난 터치하고 갔어 5번님이 대놓고 왜? 그러니까 일부러 장난치려고 5번님 이 미션하고 있을 때 터치하고 갔습니다 근데 폭탄이 안 떴죠 그렇죠 봐봐 어, 나아니다니까 근데 9번님 폭탄을 생각해보자 9번님이 위에서 폭탄을 들고 내려왔을 때 제가 11번님은 T자에서 봤어요 근데 5번님은 내가 강당에서 봤어 위에서 폭탄을 줄수 있는 사람은 8번님 밖에 없어 8번님이 지금 폭탄 쿨 돌리려고 종친 거 같아요 8번님 지금 뭐예요?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? 나 비둘기거든요? 어, 비둘기가 아니라 폭탄강인 거죠. 그러니까 11번님이랑 저랑 T 자에서 9번님이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도망갔거든요. 와 이거 폭탄이다. 폭탄 안 받으려고 도망갔어. 근데 그럼 9번이 위에서 내려왔다는 소린데 제가 내려 11번님이랑 헤어지고 나서 강당에서 5번님 봤거든요. 근데 5번님 그럼 동선이 안 돼. 8번님밖에 9번님한테 폭탄 주시는 동선이 안 돼요. 8번님 닫게 8번님 비둘기 아닌 것 같아요. 오리 같아요. 비둘기예요. 어? 어? 어 달았는데? 왜 투표지? 끝.